언스플래시 사이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운 받았던 어 사진은 음, 요 사진을 지금 다운을 받았어요. 자, 요 사진은 다운을 받고 제가 책에 있는 백쪽에 있는 것을 다른 예시로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일에서 오픈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미지를 열어 주세요.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어, 지금 보는 비율이 33.3%예요. 실제로는 100% 사이즈로는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미지가 5000 픽셀이 넘는다는 걸알 수가 있어서 상세페이지로 사용하기에는 이미지가 너무너무너무 큰 이미지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사진을 줄이고 시작을 할 건데 감사해요 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들어오셔가지고 너비 사이즈에다가 제가 음 얼마로 할 거냐면 860으로 조절을 해볼 거예요 얘는 100% 사이즈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은 100% 사이즈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컨트롤 더하기 더하기 누르셔서 이렇게 그림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모니터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이 되셨으면 은 제가 무엇을 할 건지 잠깐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선택 영역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선택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잡고 제가 이 선택 영역을 잠시 저장을 할 겁니다. 어, 선택 메뉴 셀렉트 메뉴에 가시면 Save Selection이라고 있어요. 이 Save Selection이라는 곳에 New라고 되어있는 곳에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이곳에다가는 노트라고 써줄게요. 노트하고 컵하고 펜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엔터. 그리고 선택 영역을 해제할게요. 를 자, 그리고 나서 화면에 캔버스 사이즈를 너비를 천으로 바꿀게요.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 이미지를 조금 어, 배경만 늘리고 피사체는 그대로 있는 모양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에 캔버스 사이즈로 들어가서 캔버스 사이즈에서 이 사진을 늘려 줄 건데 그 전에 잠깐 작업해야 되는 게 백그라운드에 이 자물쇠가 걸려 있어요. 자물쇠를 풀고 갈 겁니다. 앞쪽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클릭을 해서 OK로 바꿔주면 은 이렇게 자물쇠가 풀려요. 이때 이미지에 가셔서 캔버스 사이즈로 너비 부분을 넓혀주겠습니다. 너비에다가 1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배경이 늘어났어요. 배경이 늘어났는데 사진은 그대로 있죠. 가운데에 있는 피사체는 그대로 있지만 배경만 확대를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와이드한 모양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때 자 배경은 늘려주는데 피사체는 가만히 있다 라고 했어요 파일에서 에디트 아, 메뉴에서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 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이렇게 늘려 주면은 가운데 있는 노트나 이런 것들 다 같이 찌글찌글 해지겠죠 이게 싫은 거예요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데 배경만 늘리는 걸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프로텍트라는 곳에 노트를 클릭하고 얘를 이렇게 늘려주면은 가운데에 있는 애는 그대로 있는데 배경만 늘어나는 거예요. 엔터를 쳐줄게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비포 화면을 한번 볼게요. 비포 화면을 잠깐 보면은 자 비포가 이렇게 있었어요. 애프터가 이렇게 갑니다. 비포 애프터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해 주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소토든 쇼핑몰이든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로 넣으려고 하는데 어, 상품은 어, 내가 사진을 찍으니까 내가 세로로 찍었어 또는 가로로 찍었는데 이 너비만큼 다안 채워지는 사이즈로 찍었어 근데 배경은 늘어나는데 상품은 조금 깨지면 안 되잖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어, 우리는 좀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 하는 이 기능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 어, 상품의 컨텐츠는 가만히 있지만 회면 배경만 늘린 이 기능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텍스트를 쓰는 거예요. 음, welcome to 마이숍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글씨 <웃음> 글씨에다가는 조금 더뭐 영문 폰트라 얘는 지금 영어로 썼으니까 영문 폰트로 조금 더 필기체 느낌으로 음, 멋있게 이렇게 날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어, 적어줄게요. 그리고 글씨 크기를 이렇게 좀 줄이고 네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때 여기 위에다가 까만색 종이를 하나를 깔아서 조금 배경에다가 음영 처리를 조금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네, 보여지게 하고, 밑에 있는 상품 사진을 좀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우개로. 이 부분만 콩 이렇게 때려가지고 주면 조명효과처럼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배경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거는 이 이미지였는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메인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로를 늘려주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조명을 주면서 상품 사진에 강조를 주는 기능을 지금 배우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 지금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부터 조절하기 위해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메뉴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너비 사이즈에다가 음, 얼마로 할까요?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 하시나요? 스마트 스토어 하시면 스마트 스토어 요 사이즈를 가지고 같이 만들어 보실까요? 관리에 가면 컴포넌트 관리라고 있는데, 여기 프로모션 이미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얘네들의 가이드는 너비 1280 안에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어, 화면이 제일 작았을 때는 1020 픽셀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되는데, 넣는 사이즈는 1920 곱하기 400 이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웃음> 지금 음, 이 사진에서 너비를 조금을 줄여 주는 게 1280으로 줄여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1280 오케이. 눌러 주시고 자. <웃음> 이 사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스마트 스토어 메인의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서 뉴 새로 만들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자, 너비가 1920에 높이가 400입니다. 1920 120에 높이 400으로 조절을 해 주시고 오케이를 눌러 볼게요. 그럼 가로가 진짜 긴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빈 파일에다가 이제 조금 전에 사이즈 조절을 해 놨는 요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가져다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미지를 선택해야겠죠. 네모 선택 툴 왼쪽에 보시면 네모 점선 모양이 있어요. 요거 이용해서 마우스로 선택 범위 쭉다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자 컨트롤 V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미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피사체 자체도 너무 크게 나오네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Shift키 누르시고 조금만 줄여주세요. 글씨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만 줄여주시죠. 그러면은 요 피사체는 크기가 안 움직여야 되니까 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배경 만들릴 거예요. 그래서 지켜 줄 부분. 자, 배경으로 지켜 줄 부분만 선택 범위를 만들어 줍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라쏘 도구라고 하는 자유 선택형 도구가 있어요. 요 라쏘 도구 클릭하셔서 마우스로 선택 범위를 이렇게 지켜줄 부분을 선택 범위로 만들어주세요. 자 선택 범위로 만드셨으면 위쪽에 셀렉트 메뉴에 들어오셨을 때 Save Selection 선택 영역 저장이라는 메뉴입니다. 자, 요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뉴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저희가 한국어로 상품이라고 적어줄게요. 상품이라고 글씨를 써주신 다음에 OK,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 영역을 해제해야 합니다. 컨트롤 D 누르셔서 선택 영역을 해제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사이즈를 늘려 볼게요 자 왼쪽 메뉴 중에서 에디트 메뉴에 들어가시면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 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 내용 인식 변형 이란 메뉴일 거예요 한국어로는 자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위쪽에 프로텍트 라고 되어 있는 곳에 조금 전에 저장했었던 선택 영역이 이곳에 있어요. 상품이라고 나와 있죠. 한마디로 내가 지킬 영역이 되는 겁니다. 지켜줄 영역, 바로 이 상품이라는 영역이죠. 자, 상품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는 넓, 넓히시면 돼요. 왼쪽으로 쭉, 오른쪽으로 쭉. 조금 깨지는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해주시고, 엔터. 키 넣어주시면은 지금 배경 부분 다 와이드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위쪽에다가 우리가 검은색 종이를 하나 깔아가지고 약간 느낌 있는 어, 메인 이미지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어 새로 추가하는 버튼이 있죠 레이어 추가하는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검은색으로 색칠을 해 줄게요 자요 레이어에다 검은색으로 색칠하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 에디트 메뉴에 들어가시면 필 이라고 하는 채우기 메뉴가 있습니다 채우기 메뉴로 클릭해서 칠 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선택하신 다음에 컨텐츠 라고 되어 있는 곳에 블랙 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OK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검은색 종이가 레이어 1 위쪽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오퍼시티 값을 한 20% 정도로 낮춰주세요. 그러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조명이 깔리게 되죠. 그때 여기 있는 상품은 조금 잘 보여야 되니까 조명 효과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검은색 부분에서 제가 지우개로 이 그림 위쪽만 검은색 부분을 지워줄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지우개 툴이 있습니다. 지우개 툴을 클릭해 주시고 화면에 동그라미 크기를 봐주세요. 화면 동그라미 크기가 얼만큼인지 한번 사이즈를 재봐야 합니다.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키 누르신 다음에 사이즈 부분에서 700 그리고 하드니스라고 하는 딱딱한 정도에다가는 0% 주셔서 엔터 그리고 이 상품 있는 부분에만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조금 더 하고 싶으시면 한번더 클릭 좀더 밝게 되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은 검은색에서 이 부분만 으로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위에다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그러면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디자인을 하실 때 글씨를 써야 되겠죠. 글씨 폰트 이쁜 거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트 우리 어디 들어가 있겠냐면 .font.com 이라는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font.com 들어오신 다음에 저는 약간 필기체 같은 느낌이 좋아서요. 오른쪽에 있으신 폰트의 형태 중에서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핸드라이팅이라는 음, 것을 클릭할 거예요. 저는 손글씨체를 좋아해서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프리뷰 라고 되어있는 곳에다가 저희 회사 이름을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웃음> 저희 회사 이름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옆쪽에 i 옵션이라는 부분에서 100% 프리를 클릭해주시면 무료 폰트를 서밋 눌렀을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틀들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글씨는 알아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날려져 있는 글씨는 별로일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글씨가 마음에 들어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자, 폰트 제가 더블 클릭해가지고 폰트 봤는데요. 폰트에서 더블 클릭을 다시 해주시게 되면은 설치라고 나옵니다. 자 설치를 클릭을 해주고 폰트를 설치해주면은 자 설치 버튼이 이렇게 해제가 되면은 설치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폰트 이름 기억합니다. Q-U-E-N-T-I-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폰트를 제가 포토샵 가서 찾아볼게요. 일단은 글씨를 쓰겠습니다. 자, 글씨를 여기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폰트 찾는 곳에서 Q로 시작하니까 아래쪽에 있겠네요. O, R, S, T, U 못 찾겠으면 여기에다가 Q를 입력해보시면 돼요. 그럼 찾아주거든요. 네, 엔터. 바로 나오죠? 자, 폰트 나왔습니다. 폰트 크기가 작네요. 그래서 좀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폰트를 위에다 쓰니까 검은색 글씨가 배경이랑 겹쳐져가지고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색 글씨를 뒤에다가 하나 똑같이 깔아주려고 우리 아까 배웠었던 컨트롤 J 레이어 복제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글씨를 클릭하고 키보드 어막 우리 툴박스에서 이동 툴을 눌러준 다음에 키보드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두번 아래로 두번 내려주면은, 글씨가 이동을 해요. 그 상태로, 글씨 색깔을, 폰트, 글씨 쓰시는 툴을 누르고, 글씨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뒤쪽에 그림자, 하얀색 그림자가 만들어진 것처럼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 기능으로,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를 만들어줬어요. 자, 요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우리 프로모션 이미지에 적용을 해주시면은,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 방금 했는 PC용으로 했던 거를 모바일용으로 만들어주려면 600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사용을 해야 해요. 그래서 PC용은 이렇게 했지만 똑같은 그림인데 자 모바일용으로도 만들어야 돼요. 모바일용 사이즈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 5 0에6 0 0입니다7 5 0에6 0 0 빈 사이즈 하나 열어주시고 자 모바일로 한번 저희 사이트를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접속을 했을 때 이렇게 메인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아래쪽에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네, 요렇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상품이 정확하게 배치가 돼야 합니다.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염두하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작업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가, 가져가면 돼요. 자, 레이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오른쪽 마우스키를 누르시고, 더플리케이트 레이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은 어느 파일로 갈 거니 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 언타이틀 2번 얘가 지금 저희가 모바일용으로 만들어내는 애죠 얘를 선택하고 오케이 눌러주면은 이곳에 그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위쪽에 있었다 이 이미지도 선택해서 더플리케이트 해가지고 모바일용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모바일에 이렇게 투명한 어, 까만색 그림이 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 사이즈가 잘안 맞으니까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다 글씨 쓰는 여기 두 개도 있어요. 자 더플리케이트가 아니라 그냥 끌고 갈수 없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끌고 가실 때는 화면에서 이두 개를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동툴로 이 그림으로 오신 다음에 화면 아래에 안쪽에다가 떨어뜨려 주시면은 이렇게 이동을 해요 더플리케이터더 쉬우시죠? 네 그래서 더플리케이터로 이동해 주셔도 되구요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배경, 검정색을 조금 더 저는 확대를 해주는게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더 확대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사진에 조금 더 조명을 주기 위해서 지우개 이용해 가지고 강조해서 보여지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떠세요 모바일용과 pc용 이렇게 같이 만들 수 있어요 어, 이렇게 만들 때 조금 더 사실은 욕심을 내보고자 한다면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여기 부분을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조금 더 욕심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욕심을 한번 내보시죠 자 커피잔 뒤쪽으로 얘가 숨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우개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숨어지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종이 뒤쪽으로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고 종이 앞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게 이렇게 조금 페이크를 음, 주면은 고객들이 우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우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렇게 <웃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